안녕하세요 지그재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크로키 닷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소성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인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러분들의 서비스에서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현재 추천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더 개선해 보고 싶고 특히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추천 알고리즘과 자신의 추천 서비스와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아젠다입니다. 지그재그 서비스에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앞두고 고민했던 부분들과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도입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지만 현재 조직에서 추천 모델을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여건은 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전문 인력이 부재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어떤 전략점, 이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그재그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는 여성 쇼핑몰 모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태생 자체가 동대문 기반 여성 쇼핑몰의 상품을 크롤링해서 디비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의 통합 검색 쇼핑몰 랭킹 찜한 상품 모아보기 같은 유저들이 필요했던 핵심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을 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여러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칭 이후에 현재까지 서비스는 지속 성장 중에 있고 혁신에 위한 여러가지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지그재그 입점한 쇼핑몰의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통합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기존에는 좋은 상품을 쉽게 찾고 모아두는 메타 서비스에서 그렇게 모아둔 상품을 쉽게 구매하고 구매 이후에 유저 경험까지 책임지는 이커머스 e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서비스 내에 입점한 쇼핑몰들은 그 숫자가 3,700개가 넘고 월간 사용 유저는 300만 유저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사용자 로그만 하더라도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가공하는 엔지니어링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WS 기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운영 노하우도 함께 쌓아나,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작업이나 모델링 역시 모두 AWS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 기반 다양한 기능들을 기획하고 서비스화하는, 서비스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과제는 개인화 전략 부분입니다. 지그재그에 연동된 수많은 상품들이 존재하고 신상품만 하더라도 매일 1만 개 이상 등록되고 있어서 이런 상품들을 유저의 선호에 따라서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챌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리서치를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형태와 방법들이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딥러닝 기반의 추천 모델도 있지만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쉽고 빠르게 구현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롤베이스 모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내에 최근 구매가 많이 많이 된 상품이나 특정 연령대, 예를 들면 20대 여성이 많이 찜한 상품 같은 기준으로 상품을 추출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구현이 매우 쉽고 실제로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품 구성을 조금 더 전문, 전문화할 수 있는 MD 인력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의 상품군들을 구성하고 상품군과 그에 적합한 유저군을 매칭하여 보여준다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과 상품군과 과상품 유저군이 세분화되고 많아질수록 그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룰베이스로 구성되는 인기 상품은 대다수 유저,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라는 것이지 유저 개개인으로 봤을 때 쇼핑 쪽에서 흔히 얘기하는 유저의 TPO에 맞게 적시적소의 상품이 제공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때 유저와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머신러닝 베이스의 모델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CF 모델이나 FM 모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추천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알고리즘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많아서 필요하시면 쉽게 시도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AWS에서는 머신러닝 통합 개발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쉽게 제공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 모델이 추천, 모드, 추천 시스템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결국 앞서 소개시켜드린 방법보다 더 나은 성능 개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개별 사용자의 연속적인 이벤트를 이해하고 최근의 이벤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유저 입장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추천 상품을 구성하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스케일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로 꼽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화 추천을 만들어 보기에 시작을 한다면 고려해봐야 될 그리고 마주칠 문제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인력의 부재일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을 갖추고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천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이후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커지면서 사용자 데이터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맞는 규모에서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는 스케일업하는 과정과 추천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하는 추천 모델의 운영 관리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현재 니즈에 맞게 추천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실시간성을 갖추는 것과 개인화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신규 유저나 신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콘솔상에서 모델 학습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하는데 아마존 닷컴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HRNN을 이용해서 유저별 맞춤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CF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상품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유사 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습을위한 데이터는 S3에 모두 저장하는데 데이터 크기가 얼마든 간에 확장성 있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울 리전에는 지난 2020년 1월에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는 런칭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프리뷰 기간 동안 지그재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천 모델을 적용을 위한 POC를 진행했고 성과에 대한 검증도 이미 해둔 상태였습니다. 서울 리전 출시 이후에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하여 현재까지 주요 개인화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리소스를 완전히 이용해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추천의 힘을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의 서비스에 검증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제공하는 베네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데이터만 있다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 오랜 개발 기간 없이 추천 기능을 빠르게 적용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솔상에서 데이터를 S3 업로드하고 학습,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학습시키고 배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정의 전부입니다. 써보면서 좋았던 것은 모델 학습부터 배포까지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녹아져 있는 추천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운영 노하우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추천 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내재화하더라도 내저, 어떤 프로세스를 갖춰야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화를 하면 사용자의 경험이나 비즈니스 지표가 상승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는데요, 실제 내 서비스에 적용해도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추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도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비즈니스 방향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 개인화 추천을 나의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해 보고 실제로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들은 추천 모델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실제 그 추천 모델을 여러분의 서비스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냐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보다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삽질, 어, 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듭해야 합니다. 지그재그 서비스의 개인화 추천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고민의 핵심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저와 쇼핑몰, 그리고 상품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저에게는 최고의 쇼핑 경험을 쇼핑몰에게는 최고의 수익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그재그에서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레이크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AWS 상에서 분석용 인프라와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고 S3와 글루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쉽게, 쉽고 빠르게 구축하였습니다. 전사의 데이터는 에어플로우를 이용해서 시간 단위 혹은 1단위로, 1단위로 전처리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키네시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는 아테나나 EMR을 통해서 분석에 이용하거나 세이지 메이커나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 만들 때 학습에 사용하는 피처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그재그 분석팀은 수년간의 패션 관련된 유저 및 사용성에 대한 분석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미 수많은 분석 사례들을 통해서 추천 모델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피처들을 많이 디벨롭해 두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처라고 한다면 유저와 상품 간의 직접적인 인터랙션, 예를 들면 상품 찜하기, 장바구니에 담기, 구매 같은 이벤트들을 말합니다. 또한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나 스타일 정보, 무료배송 유무 같은 정보들도 추천을, 추천을 위한 피처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제공하는 모델 자체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매트릭도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 이후에 유저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추천된 상품을 실제로 클릭하는 클릭 전환율이나 구매 전환율 같은 척도로 모델의 개선점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성과분석 역시 보이시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천을 위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학습 및 튜닝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캠페인을 생성해서 개발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서비스에 적용해서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델이 학습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데이터 양에 따라 다르지만 단 하루 만에 추천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AWS 콘솔에서 얼마나 쉽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접속하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설정하기 위해 데이터셋 그룹을 생성합니다. 데이터셋 그룹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데이터셋 그룹을 생성하시면 이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총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지원하는데요. 먼저 반드시 필요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데이터입니다. 유저가 상품에 좋아요나 구매 같은 이벤트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필요한 형태에 맞게 아이디와 이벤트 타입, 값을 제이슨 형태로 스키마를 정의하고요. 여기서 정의한 스키마대로 이후에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모델 학습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저와 아이템 데이터셋도 생성할 수 있는데 추천에 필요한 메타 정보들 예를 들면 유저 의 유저 같은 경우는 나이나 사용하는 단말기 OS 정보 같은 것들이고 상품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나 상품 스타일 정보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후에 사용하시는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저와 아이템, 아이템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생성하시면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S3로부터 임포팅하는 잡을 생성합니다. 각 데이터셋별로 데이터 임포팅 잡을 생성하고 데이터 가져오는 작업이 끝나게 되면 콘솔 상에서 데이터셋 메뉴의 상태가 모두 액티브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추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생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솔루션 생성 시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추천 형태, 즉 유저별 개인화된 상품 추천이나 상품 유사도 기반 유사 상품 추천 같은 형태에 맞는 추천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추천 알고리즘을 선택하시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학습 파라미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 기능은 매우 강력한 기능인데 추천 모델 학습 시에 자동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튜닝해 줍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인스턴스를 운용하기 때문에 학습 진행, 학습 진행 간 비용이 많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보시는 것처럼 모델, 모델에 대한 매트릭도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모델의 퀄리티를 체크할 수 있고 다른 모델과의 성능 비교나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모델 매트릭에 대한 정보는 AWS 다큐먼트나 논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루션 생성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인 캠페인 생성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모델을 REST API 형태로 호출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작업이고 보시는 것처럼 캠페인 생성 메뉴에서 배포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지정하여 생성합니다. TPS는 여러분의 서비스 트래픽에 따라서 최소값을 지정하시, 지정하시면 되고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트래픽에 따른 운영 정책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캠페인이 생성되면 콘솔 상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하고 SDK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서비스에 직접 적용하여 추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상품의 노출을 추천 모델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비스에 맞는 상품 노출 전략과 그것에 맞는 UI, UX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추천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진행했던 전략은 상품 영역을 세분화해서 각 영역마다 다른 가설과 전략으로 개인화 상품을 노출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단 영역에 개인화 추천 을 비중을 높여 적용해 보았고 A, B 테스트를 진행해가면서 비율에 대한 최적점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핵심 지표인 CTR 클릭 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나아가 추천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추천 시스템의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회사내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표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도와 실패가 있어야 되는지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가능케 했고 추천 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POC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심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연관 상품 추천 기능도 쉽게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상품을 본 유저가 함께 본 상품을 추천해주는 형태입니다. 연관 상품 추천을 적용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서 A, B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도 마찬가지로 CTR이나 인당 노출수 같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퍼스널라이즈 서비스 런칭 이후에 운영 효율화와 추천 퀄리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는 실시간 추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런타임에서 사용자 실시간 이벤트를 입력받아서 그에 맞는 변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시면 안정적이면서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추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상품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유저가 싫어하거나 비즈니스 목적상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제외되어야 하는 상품들을 필터링해주고 세 번째는 상품의 노출을 상황에 맞게 재정렬하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추천 필터링 기능이 추가돼서 손쉽게 추천 목록에서 상품을 필터링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모델에서 추천된 상품 중 이미 유저가 구매한 상품이거나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은 추천 목록에서 제외하는 기능입니다.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같은 긍정적인 사용자 피드백만 사용했던 거, 사용했었는데 업데이트된 이번 알고리즘에서는 임프레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클릭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품들이 노출, 같이 노출이 되었었고 그 중에 어떤 상품들이 클릭되었는지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게 됐고 더 풍부한 컨텍스트를 모델에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학습하고 더 스마트한 추천을 해줄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캠페인 생성 이후에 추천 아이템을 제공할 때 다양한 컴필리이션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상품의 최신성에 대한 가중치나 최근 일어난 이벤트에 어느 정도의 가증치를 줄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컨트롤 가능한 요소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더욱 최적화된 추천을 제공해 줄수 있게 합니다. 이런 컨트롤 가능한 요소들을 통해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서비스에 더욱 최적화된 추천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 개인화 상품 추천 기능을 서비스에 적용해보며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개인화 상품 추천이 실제 유저의 만족도와 비즈니스 지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 확인했고 앞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 모델의 고도화와 유저의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추천 시스템의 구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강조한 두 가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 빠르게 추천 서비스를 본인의 서비스에 적용해 보시고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도와 실패를 해보라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